야 유케비 특 아나처럼 오 s g r 자 오늘 가볼집은 한평의 목포식당이라는 곳입니다 아, 지금 보시면은 60년 전통이라고 지금 써져있는데 저기 그저 간판을 단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있대 그러니까 거의 80년 가까이 된 가게입니다 와 아. 어. 이렇게 딱방 완전 클래식한 옛날 느낌. 방도 이렇게 있고요예 예. 직접 하면 고추장 어우. 김치가 또 죽이거든요 응. 아여러 음식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대구에서 이제 뭉티기를 찍었는데 사실 제가 이 생고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한평 이쪽이또 육회비빔밥이 굉장히 또 유명하면서 이 생고기도 좀 많이 드시거든요. 근데 여기 그중에서도 어 굉장히 또좀 맛있는 집들이 많은데 그중에 어 제가 와본 곳을 한번 어 촬영을 한번 하러 왔습니다. 어 나비 축제 때 부모님 모시고 한번 제가 왔다가 식사를 아, 국화 축제구나. 한평에 국화축제를 최근에 한적이 있는데 그때 부모님 모시고 한번 왔다가 여기서 식사를 한적이 있는데 굉장히 맛이 괜찮아가지고 오늘 촬영을 하고싶어서 와서 허락을 받고 지금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60년이상된 굉장히 또 오래된 또 노포집입니다 먼저 소주를 한잔 준비를 해보고요 아..생고개는 또 소주 한잔 해야죠 자아 에잇! 사사 <웃음> 미쳤다. 아, 와, 대박이다. 직접 담여기 달달한 고추장에 기름 싹 해가지고, 야, 진짜 예술이다. 아, 밥을 좀 비비고, 야, 육회 비빔밥. 흙. 특. 망치 오. 야, 이 기가 막힌 육회 비빔밥. 여기다가 이제 저기운에 맞춰가지고 고소하게 좀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돼지 비계를 또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넣어주시거든요. 어, 기운에 맞춰가지고 혹시 와보실 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드셔보시는 것도 어, 괜찮을 겁니다. 이 돼지 비계를 넣으면 또 굉장히 또 고소한 맛이 또뭐 산다고 해요. 음. 과하잖아요. 어, 너무 육개맛이 좀 달면은 좀 먹다가 아좀이 물려요. 근데 단맛이 없습니다. 어. 아 너무 아저라도또입 세주고. 아유, 음. 아, 그리고 연하게, 은은하게 주는 이 선짓구. 여기다 앉아야 하냐. 알구 아우. 자, 그리고 고기. 맛 생고기에 두 점을 딱 잡고 이 묵은지 색깔 모양 딱 눈으로만 봐도 이거는 아유 오리지나 국내산 야오야 <웃음> <웃음> <오, 야. 웃음> 어우 나 미치겠다 진짜 <웃음> 아... 이번엔 여기 <웃음> 찰짐 진짜 엄청 대박 여러분 자 보여드릴까요? b r 어. 여러분들 이쪽에 남덕군오시면은 영암이 내 쪽에 와가면 쌈장보다 노란 된장을 좀 줘요 찍어먹는 걸로 어 이거 진짜 좋아요 근데 음 진짜 어떡하니, 아. 음아 반찬은 진짜 맛있고. 음. 오, 방이 뜨거워. 왜지 <웃음> <그렇지>? 아, 야. 나 <웃음> 음. 나 서비스 선집국이. 진짜 요새 좀 보기 힘들잖아요. 고향 쪽에도 자주 가던 그 연탄불고기집이 원래 선집국을 서비스로 주다가 나중에 없앴더라고요. 아. 아. 막 어떤 이 육회 비밥에는 고추장 들어가가지고 고추장에 묻혀진 그 육회에다 해가지고 비빔 비빔밥을 이제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이제, 육회 고기, 이제 생고기를 육회 고기처럼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별도 이렇게 양념 없이, 양념 묻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 생고기 자체로 해가지고 딱 비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생고기 비빔밥? 어 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저 비빔밥인데, 저는 고기 자체에서 이렇게 자극적인 맛이 안 나갖고, 굉장히 저 좋은 것 같아요. 라이프의 젓가락질 아. <웃음> <웃음> 음. 아. 아. 어 미쳤다 김치도 그렇고 사장님 저 콜라 하나만 더 주세요 그리고 여보 비빔밥? 돌솥? 돌솥 켜서나 그리고 그 돌솥비빔밥 그 <웃음> 제, 제가 한거 아니고요 아들이 했는데 예. 아, 이따 오시겠지? <웃음> 오시면 얘기해야지 어우 지금 땀나요 땀나 방을 <웃음> 뜨끈뜨끈하게 해주셔가지고 겨울에 아마누안 음, 먹는다더니 잔이랑 <웃음> 좀 먹어보더니 <웃음> 맛있나 봐요. <웃음> 음. 비빔과 클리어, 나야 진짜 이 묵은지에다가. 생고기! 요건 좀 추천합니다 자자 어. 어? 소주가 한 병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남은 거에다가 좀몇잔더 해봐야지 아자 앉아 어서 자자 진짜 황홀하다 황홀해 자, 우리 마누라 는식사 예. 돌솥, 육회 비법, 와. 이건 딱 뒤집으면서 이제 익혀주는 거예요. 오우. 어우, 또 이게 청아 택시 서비스로 또 주셨네요. 오우. 자, 돌솥. 예. 그냥 뜨거운 돌솥에다가만 하는데, 음. 소리가. 진짜 맛있는 소리 나요. <웃음> 음. 매우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야. 또 저희 그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또 이런 또 생고기 맛집이 있다는 거. 아, 너무 더 뿌듯하네요. 음. 아 그리고 지금 와이프가 육회 비빔밥 먹고 있는데 어, 엄청 만족스럽, 어, 엄청 만족해 하고 있어요. 맛있다고. 아. 그리고 저 먹을 저밥 먹을 때는 안 나오더니 이 총각김치가 어, 서비스로 나왔네요. 또. 아. 여보 많이 드세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혹시나 한평 이쪽 남도 목포권이나 무안 이쪽에 놀러 오시면은 맛있는 생고기 일단 생각나시면 여기 어, 목포식당. 목포시당. 목포에 있는 데가 아닙니다. 내 한평에 있는 목포시당. 예. 여기 한번 찾아보시는 거 정말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사랑하는 사람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바이바이.